여기 빵이 있거든 오 먹을 거야? 아직도 4 0 m l 남았는데?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의 만찬에 오신 걸 환영해요 타투야 아기좀 보고 있어봐 엄마는 타투야 아기 젖병을 좀 씻어야 돼 그래서 타투가 아기를좀 봐줘야 돼 누구든지 알아? 타투 할수 있겠어? 아기 돌볼 수 있겠어? 엄마가 아기 접경 씻는 동안만 잠깐만 돌봐줘. 다 하고 나면 간식 줄게. 둘리잘 놀고 있어, 알았지? 엄마가 이거 젖병만 다 닦고 우리 사투 간식 줄게 오풍전용 재환이 좀만 기다려 <웃음> Yeah. 팥도 계속 못 먹겠네 애기먹고 포기해가지고